라이번판도 아, 나였습니다. 음. 음. 교수 S, 바텐더 S,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교수는 은근히 상대하기 편해가지고. 아, 상판자는 힘들고요. 담소는 따라갑니다. 오른쪽으로 던지고, 쭉. 어차피 유랑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보통이면 저 상태에서 밀쳐내기 하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최대한 덜 밀려나게 해서 반대를 타격해줍니다 이거는 반대로 돌아서 가고요. 왼쪽? 왼쪽 동선, 동선 타면서 죽는데 오른쪽은 빠져서 살았죠. 플래시 각을 보기 위해서 판자 부수지 않고 이동해줍니다. 거기다가, 이미, 습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 던지면 30%가 차죠. 그리고, 습기 구역이라, 빠질 수밖에 없어. 음. 그래서, 나 저한테 이득이다. 어. 슬라일 생각해주고,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요거는, 좋죠. 초반상은 나쁘지 않다. 아, 거기다가, 여기 아까 판자 썼기 때문에, 지하 가옥 가는 것도 못 막죠. 어허허허. 어, 어, 어. 사머니가 없어서 지하감면 구출 개빡세죠 약간 이 조합이 좀 초반에 빨리 안 잡히겠다는 조합인데 이렇게 빨리 잡아버리면은 생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지 할잘 모르겠지 어, 어? 어? 뭐야 이거 야 이런 실수를 한다고? 뭐하는 거야? 이거는 바텐도 한대때렵니다 네. 구출해도 상관없어 플라이 생각해서 최대한 늦게 때리고요 교수 내려가죠 창 오른쪽에 던지고 가어 근데 잠시가 안됐네 와 개꿀이다 이거 잠시가 안됐으니까 구출 못하는데 습기 만들어가지고 구출 못하게 만든 다음에 요거는 습기 3 0 노려요 창 던지는 척 모션 해가지고 어 계속 만들어 창 던지는 모션 하면 은 다려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면 지하 감옥에 두 마리라 <웃음> 내려옵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자 아래쪽으로 창 던져주고 다시 올라가고요 이러면 용병님이 구출 와야죠 자 회수 해주고 어딨어 와저거 내려갔어 와 아드 잘 쓰시네 네, 교수님 때리고 저거는 습기 용병님 올라올 때 어, 만약에 빨리 올라, 올라오려 하면은 스키 50% 차도로 세팅해 줍시다 어. 근데 <웃음> 죽어도 안 올라오네요 네, 최대한 늦게 올라오시는데 그래도 피가 차긴 하네 원래는 50% 맞았으면 한대 맞는 각이었는데 잘하네 적어도 아들 하나라도 뺄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헤라스 해독기 돌리시는데 빠지게 만들어주고 바텐더 변제 용병님 그거 아니지 않아? 잠깐만 용병님? 용병님? 오십퍼오십퍼아 잠깐만 스키가 좀안 찬다 아, 나이스. 역시 야, 약간 저는, 어, 스키로 잡는 것 보다, 좀, 형사로 잡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웃음> 자, 하트 만들어주고, GG. 돌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연패 종결. 렉 걸려가지고. 너무 슬프다.